안녕하세요. 금다타입니다. 방금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수술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 사람들은 왜한기를안킬까 의사들을 수술하고 있잖아요? 그러면 수술이 8시간, 10시간 이럴 텐데 배가 안 아플까? 꼬르륵꼬르륵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방귀를 끼는 걸, 아니면 수술 중간에 나가는 걸까?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뭐? 기본적으로 수술 중간에 나가시는 의사는 저는 못 봤어요. 수술 전에 막 비우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번도 수술 중간에 나가시는 분을 8시간도 들어가보고 12시간도 들어가 봤는데 중간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시는 선생님못 봤어요. 보통 이제 집중을 하시니까 집중하는 동안은 계속 수술을 좀하시다 보니 다른 감정들은, 강박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건 발견한 건데 이제 수술 기구 중에 보비 보비 이게 뭐냐면은 피가 나잖아요 물론 지혈을 합니다 이 봉합을 통해서 막기도 하지만 이 보비, 전기 같은 걸좀 지지는 게 있어요 이게 피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전기를 지지면은 살 타면서 응고를 시켜가지고 굳어지잖아요? 이렇게 돼가지고 지혈을 하는 건데 살이 타니까 살 탄내가 납니다 탄내를 올라오면은 최대한 빨리 보조자분께서 석션을 통해서 이 가스를 석션을 해요 왜냐면은 탄걸 많이 마시면은 아무래도 폐에 안 좋겠죠? 그러다 보니까 석션을 하는데 탄 아무래도 다 석션을 하지 못하기도 해요. 그래서 내가쓱 빠집니다. 산내가 쓱 빠지는 이 타이밍에 끼시는 느낌이 나긴 해요. <웃음>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이야기예요 스님 이야기도 아니고 제 동기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. 근데 이 타이밍에 <웃음> 껴야 돼. <웃음> 안 그러면 이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. 제 이야기냐고요? 이 <웃음> 새끼야. 그래가지고 눈치게 봅니다. 아, 배가 좀 아파요. 예를 들어 수술하는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짬이 안 되니까 수술하는 중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. 이미 느낌이 없기 시작해요. 수술 전부터. 물론 수술 전에 저도 긴장을 해서 다 비우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아프게 된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알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좀 맞아야 해요 근데 살 나보고 수술 옆에 서래 섰어근데 배가 슬슬 아파 그래서 이를 이, 이렇게 앙 다물고 있어요 왜냐?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앙 다물고 열심히 몸을 빼빼 꼬고 이제. 삐이. 꼬였네? 배배 꼬고 있는데 수술 가운 길긴 해서 아래로 쓱 낀다고 해서 냄새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낀다고 해서 교수님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아 이런 고 내가 어떻게 이러진 않아요.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. 수술할 때이 매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지 않고 물론 젠틀맨이라고 신사적인 교수님이란걸 알지만 그 가끔 성질을 부려 되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좀 찍힐까 봐 나도 모르게 조용한, 조용한 살인자처럼 조용하게 나오게 됩니다. 이 뭔? 근데 이건 이제 소리는 없어. 냄새가 어디에 묻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. 괜찮아요. 보통 이제 뭔가를 발사할 때는 소리와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리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. 냄새는 조절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.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비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그럼 타이밍이 와요. 딱 태어났는 순간 바로 <목소리> 그럼 이제 수술은 진행되고 또 집중할 수 있고 교수님도 모르고 제 뒤에 있는 동기들도 모르겠죠. 아 물론 제 이야기 아니고 이새끼한제 <목소리> 동기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그냥 말 편하게 잡기 위해서 제 이야기라고 한 것뿐이에요. 제 이야기 아닙니다. 전좀 맞아야 해요.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그대저 의사들은 수술할 때한거를 언제 끼우지? 라는 타이밍이란 건 바로 이 보비스라는 거. 궁금하셨죠? 아, 제 이야기 아닙니다.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